인상 <웃음> 오늘 방 누구랑 쓰고 싶어요 <웃음> 저는 당연히 썬부 <웃음> 야 요맨 요 옆에서 잘 자던데요 네. 네? 잘 자던데요 저요? 네 맞아요 왜다 한숨도 안 잤는데? 저요? <웃음> <웃음> 아저저 인크레드블 2 해가지고 그니까 그거 보느라고 오, 못 잤어요, 오, 오, 오. 못 잤어요. 너무 아, 재밌게 아, 왔어요. 아, 안 그래도 점 먹는 것도 었요 네, 안 그래도 보고 아, 싶었는데 아, 비행기에서 아. 보게 돼서 기내식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얘가 진짜 일 어, 깨워주는 기내식을 시키게 해줬는데 시켰더니 얘가 그 빵한입 먹고 빵을 전체로 돌아가지고 <웃음> 제 기억에서는 눈딱 떠서 제가 시키고 기내식 받고 치킨 뒤에 먹었는데. 어 그렇게 입맛이 좋지 않아서 빵 뜯어서 빵을 다 먹고 잡거든요 근데 빵을 한입 먹고 들고 자고 있었대요. 에이. 제 생각으로 빵한입 먹고 꿈을 꾼것 같아요. <웃음> <웃음> 과연 오늘 어. 저희가 맞아. 있는 2박 3일 동안 비가 올지 안 올지. 맞아. 약간 더보이즈 보이즈 오면 항상 비가 먼저 반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비를 먼저 만나기 전에 <웃음> 과연 오늘은 이번 필리핀을 직접 가야. 저는 근데 안올것 같아. 근데 왠지 안온게 처음인 것 같아. 아, 이번에 좀더 뭔가 더 재밌게 즐고 즐기고 가고 싶어. 필리핀 또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첫날, 둘째 날인가. 슈챔피언 가기 전 아침입니다. 둘째 날이긴 아, 하지만 공연이 어, 드디어, 좀좀 공연 날 공연 날니 데이, 니 데이. 데이 저희는 서, 지금 이제 선배님들 어떻게 <웃음> <이렇게>. 아침이어서 <웃음> 모이리생어요 <모의> <웃음> 그 아침에 애리가 조식도 먹고 왔어요 맛있다고 망고순무니가 아있상했어요안녕아왜안아 아니 웃긴 게이 <웃음> <요, 요, 웃음> 형이 딱 이게 주황색 약간 그빛 나는 주스 딱 들고 딱 앉은 거예요. 진짜, 진짜, 진짜. 그래, 형한테 형 망고지만니까 여기 다른 당연하지. 아, <웃음> <웃음> 저도 망고 잘먹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Real Mango. Real m a n 오늘도 공연 열심히 하고 좋은 시간 많이들 해서 고겠습니다 파이팅. 좀 더만. 이웃의 장에서 만나요. 좀다만요 I think it's your chair. The b o oh. yeah. 네. 저희가 어디로 왔냐면은 uh. 보여주세요. 제 관람차를 타러 갈게요. 관람차. 관람차. 우리 멤버들 관람차 타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링 있으면 우리 기구 하나 갖고 왔죠? 이제 여기에 4명씩 네탈 거예요, 4명씩. 네 네. 주연이또 이제 <웃음> 지금 <웃음> 셀카 찍는 차자 <웃음> 이제 우리 차례요자 갑시다. Bye. Bye. 안녕! Bye. 안녕! <웃음> <웃음> 자 이제 저희 차례요자 기다리래요. <웃음> 살라마 포! 호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啊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웃음>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아, 나 이제 전원 눌렀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2, 3, 철작이 초록색 라이트만 봐도 알죠? 자, 아, 다시 한번 한잔 더. 하나, 2, 3, 시작. 멋적으로. 와. 이게 마 말라의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어, 그런 아, 기회입니다. 야, 지금 조금 더 빨리 가는데? <웃음> 엄청 높아져. 야, 무슨 맛? 멍이야. 정말 미안해.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잘 시간도 없 Yeah! Take a picture! One, two, three. 하나, 둘, 셋. 후! 힐링! 힐링! Yes! Yes! 지야이 지금 야경이. 음, 지금 야경이. 지금 이지 지금 야경이. 지금 야경이. 지 지금 이이이카이거는뭐이 맞아요. 저기 저기 맞은편 맞아요. 응. 그리고 오케이. 저 흰색이 다 배야 앞에 어디야? 에이, 배. 배. 진짜? 맞아요? 저렇게 나예요? 아배 배. 저기. 와, 상당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저기. 저기 낚시하는 거지. 낚시하는지 형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 전화해 봐. 전화해 봤어. 진짜요? 어. <웃음> <웃음> 저화해 <녀석> 물어봤지. <웃음> <웃음> 전화해 못해. 아, 주현이 형, 응. 번지점프이느낌였어요나 지금 아, 여기 올라왔는데 너무한데? 야, 그냥 이거 없이 아, 아무 여기... 아무 아, 여기... 아무것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 보이는 게 없어. 무서운 거니 이런 장식적으로 근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야, 잠깐만 정상이에요 이제. 님들아, 오늘... 아, 얘, 우리가 얘네보다 높아요. 이제 정상이가 봐. 여기 밑에를 찍어니까님들이 오늘 공연 어땠음? 저 오늘 재어요 뭔가. 지금 너무 좋았 형 혹시 내가 이거 타니까 영화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혹시 비포 선라이즈 영화 보신 분? 그 뭐야? 명대사가 있어요. 비포 선라이즈 Sun, 여기서 이렇게 남자 여자 거기 키스를 하거든요. 에? 그래서 둘이 뉴랑 하겠다고? 주윤이래뉴 네? 뭐래요? 아, 키스? 어. 야, 야. 어, 야, 저. 이게? 어, 야, 샷. <웃음> 우리 정상이야! 정상이다. 정상이야. 야, 오늘도 내려가고 있 오, 오 느낌이 있다나 근데 나저 진짜 타고 싶어. 바이킹도 있 아, 덕분에 이렇게 돌린 공원에 사람이 기다려있어 서울은 좀 그런 거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관런처하 아, 우리 어린이네 공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요? 뭐 근데 안 짜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 막 한강 이런 뷰가 좋은데 아 그거 하나 만들면 저희 자기... 되게 빨리 끝나네 우리가 41분에 탔거든요, 42분인가? 10분도 안 됐어 싱글이나 <웃음> 오빠람 미나리, 은다리, 덮고, 니피, 리고 니피, 니리리다 니피, 은 또 더블지를 많이 알아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잘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나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갑시다. <웃음> <웃음> 와 차가 왔어요. 어? 다음까지 타면 되나요? 아 <웃음> 어, 진짜 오랜만에 된다. 약간 스키장 온것 같아. 엄청 웅장하네. 어! 네, 문이 열렸습니다. 어, let's go. 아! let's 츠 고! 아! 추워. 어! 생각보다 추 극복을 한 사람으로서 <웃음> 높이요. 극복이네. 극복을 아, 했죠. 왜이 <웃음> 정도는 껌이죠? 말씀해주세요. 껌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꼭대기죠씨 조금도가 아니지. 빛에 좀떨어질대어 어. 어. 뭐야? 저것도 있네? 나 지금 못 봤어 저이킹 아이, 지 말고 돌아가는 맞아. 거. 뭐야 저거? 저거 너무 처음 봐요. 진짜 나 저런 거못 음, 봤어 나 저런 거는 그러니까 멀미 문에 아니 내 네. 동선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보이는 거 같아 뭐 진짜 오, 이거 좀 무섭다 진짜 이빛때만 보이지 못 오히려 나는 먼지점거 같은 거 보다 이럴 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엄청 어렵게 는데 초등학교인가? 그때 누나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놀이동산 가서 관람차 탔어요 근데 음. 이게 <웃음> 어떡해 꼭대기 아닌데 거의 꼭대기 갈, 갈 때쯤에 도착했을 때쯤에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어우 왜냐면 왜 무서운데 좀. 떡볶이랑 막 김치랑 밥이랑 김이랑 이런 걸 엄마가 딱 도제로 산 거예요 여기 이제. 안에 그래서 그거 자체가 왔죠 그래서 여기서 갇혀 있으니까 배가, 배가 못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앉아서 꺼내 먹고 이렇게 나무 같은 추억이네 추억이 뭐지 그 그렇죠. 이후로 관람차를 한 번도 안 갔다가 한 번은 안 간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찾네요 <웃음> 무서. 워 야, 여기야 벌지뭐 어떻게 해서? 했다 <웃음> 뛰어야 돼 이런 데서. 근데 아, 진짜 가정 중형 밑에 안 보는 거야? 난 거의 어, 나 이거 몸쓸거 봐서 무서워. 근데 우리 여기 제 필리핀 맞잖아 어때? 어떻습니까? 아, 사실 처음 처음 오는 사람. 아, 다 처음 와요. 봉이... 나 아, 진짜? 와, 너 이거. 근데 여기가 또 유명한 마리라 베이. 바다. 보이니까요. 안 보여요? 바다, 자, 바다 아, 아, 보입니까 아, 아. <웃음> 떡이 네, 많아요. 야, 우리 지금 꼭대기야. 정상이야, 정상, 우리가. 야, 진짜요? 자, 빨리 가서손원 이때 손원 빌어야 돼. 도보이즈 대박나자! 아, 2019년, 2018년보다 더 대박나자! 아유 헛배 대박나야 돼요. 100배. 도보이즈, 신인상더보자 간지야, 도보이즈! 화이팅! 도보이즈! 건강하자! 이야! 너무... 우리, 우리 내년에 살게 할까요 아, 어, 기폭이 지났어 어, 화이팅 빨리!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근데 저 15m 다이빙 해봤어요? 15m... 15m 생각보다... 높게 하지, 높게 하지 열심히 삼고... 그냥 질 점프하는 거... <웃음> <웃음> 아 맞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팬분들이 엄청 생각보다 호응을 많이 해주셨죠? 맞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더비들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냥 k 이 o p 관심을 많이 가주셔가지고. 필리핀 팬분들이 응원해주니까 오히려 춤추는데, 와, 힘이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팬분들 뿐만 아니라 진짜 필리핀 거기 공연장에 계셨던 직원분들까지 정말 저희한테 막 무대 올라가시는 화이팅 이러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있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 지금 음. 밑에 계시는데, 어, 필리핀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지금 10시가 좀 넘었나? 11시인가? 그렇죠 에너지 네. 좋아요 타임 체크 해볼까요? 지금 다 자, 도착했어요 세안 한번 봐볼게요 자, 좀잘 내려도 네, 이거 안내려 자, 여기 내... 아, 7분 됐어요, 7분 아, 됐어요. 진짜? 빠른 일 아, 생각보다 이게, 어, 재밌네요 이못 내리면 한번더 더 타야 돼요? 어? 앉아있어 <웃음> 문열내줘 지금 자, 이거 한번 부집어 정확히 7분3 0 초. 한분 추가해야 될것 같아. 요 지금 다 도착했습니다. Pues 여기 보세요, 팬분들이 지금 계세요. 와, 더 빨리 내려오자. Thank you. Thank you. 저희 이제 바로 가.